와 <웃음> <웃음> 어, 건너야 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종입니다 저희는 오늘 인천에 통치하러 왔습니다 통치 통치 파치치 통치 통통치 파치치 저희는 지금 월미도로 이동 중입니다 월미도 로 이동. 이동하는 가운데 가운데 가오... 월미도로 <웃음> 이동하는 오른쪽 저는 왼쪽. 가운데. <웃음> 저희 지금 월미도로 이동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웃음> 야 인천 중구가 어디야? 중구가 어디야? <웃음> 중구 <중고> 아시기드나자 <웃음> 이들아 월미도로 이동. 우리들은 도착을 습니다 야, 너바이 아니, 타긴 타는데. 그래 그럼 그 타자. 아, 타자, 가자. 갑시다. 다음 어디로 갈까요? 배 타러 가자. 배 타러. 배 타면 어디로 가?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그럼 지금 월미도에서 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너네 머리가 어지러운 이유가 뭔줄 알아?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래. 누구야? 치고 어. 가세요. 치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외치고 가시라고요. 앞을 똑바로 보고. 대한민국 단대하고. 만세 외치시라고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가시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소세지. 이게 지금 우리 저녁 정형, 에녁먹고자 그래. 이건 안되고 어떤 남두가 있어야 되냐? 이건 남자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야 이거다 이거 다두치어 영중이 구독! 야, 용둥이 있어? 응? 아, 니네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 있어? 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아요아 아, 아 아하.